여기 네. 양파 메뉴는 그럼 아예, 아예 없어요? 없네, 그럼 양파 관련 메뉴가 아무것도 없나요? 네, 어니언링 있는데 있던데? 5만 오천 원이라서 아무도 안 드세요. 네? 네? 얼마요5만5천 원이 언니링이요 언니언링 어... 무 어... 오만 어... 원짜리 어... 사는 <웃음> 사인 치인데네 그만큼 싫다는 정말. 거지. 한 시켜주세요, 오늘. 한 시켜주세요, 오늘. 오늘 <웃음> 저희 그럼 언니언링 하나 주세요. 그런 거 있잖아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사장님 사장님 까지 아니 저희가 괜 저희가 괜히 그 어, 아! 그... 그... 그... 원희 언니님 앞에 놔드릴게요. 와. 야, 이게 어, 어, 어, 나다 어, 이거 뭐예요? 이건 닭 얇게 시그머혀서챙거고요 어, 어, 네, o 언님이랑 음. 그리고 밑에 할라피뇨 치즈. 와. 이 정도. 이 정도. 이먹도이이 어 역시 이 양파의 이 단맛 튀김을 만났을 때 춤을 추는 이 맛이 난 너무 좋아 어 양파김을 다 같이 먹을 맛있 나서 어 이거 원이 나오는데 그냥 양파김이 <돈목소리> 더먹는 네가 다음에 나가면서 나태주 씨 응? 나태주 씨 아니냐고 딸아, 한 명만 봅시다 남자 사장님 혹시 네 아나요, 이 사람? 네, 나태주 아, 씨아요 네. 좋아하는 트로트 있으세요, 사장님? 사랑의 배터리 가겠습니다 아, <웃음> 기원 님은 먹고 있어 <웃음> 그 와중에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두 응. 박자 쉬고, 쉬고. 저팀은 회식하는 거 아닐까요? <웃음> <웃음>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<웃음> 사랑의 배터리가다 됐나 봐요 <웃음> <웃음>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<웃음> 당신은 나의배터 <웃음> <웃음> <웃음> 무섭다 아니 떠들어 난 떠들지 못할 떠들지 못할 떠들지 못할 떠들 당신은 <유언서> 나의 쓰러져요. 쓰러져요. 네러있었 쓰러져요. 쓰러요 쓰러져요. 쓰러져요. 쓰러져요. 쓰러져요. 쓰러요 쓰러져요. 쓰러져요. 이러져요쓰이져요 쓰러져요. 쓰러져요.